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베양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플래티그너에서 나온 바이브 만년필입니다. 바이브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일단 얇아요. <웃음> 얇고 펜촉이 두꺼워요. 펜촉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펜촉이 F촉으로 딱 단일 단일 모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검은색과 하얀색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얀색으로 샀고요 하얀색으로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얀색의 검은색 테두리로 이루어져 있는 특징적인,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만년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외관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플래티그나의 공식적인 거의, 거의 모든 만년필에 들어가 있는 요런, 요 캡, 아, 어, 여기 클립 부분에, 클립 부분에 똑같은 클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클립이 여기 특징적인 클립이죠. 플래티그럼 만년필 4 0분단할 거예요. 여기 클립이 다 똑같다는 것을 일정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여기 플래티그럼이라고 여기 양각이 세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 부분에는 어, 일단 캡을 끼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상단과 하단 중간, 중간 부분에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특징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징을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깔끔해요 디자인 자체 디자인 자체 깔끔한데 디자인 자체 는 깔끔하고 예뻐요 예쁘고 그다음에 안쪽을 볼게요 안쪽을 보면 조금 저는 하, 제가 만년필 이가 뽑기 운이 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만년필 자체가 지금 잉크가 새요 여기에 잉크가 새 가지고 이렇게 덕시덕시 붙어 있는 거보고수있니다 여기를 지금 손으로 살짝 문지르면 이렇게 잉크가 묻어 나와요 여기까지는 제가 못 찌고요. 그리좀 보면 여기까지 못찍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모습 불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아마 잉크가 지금 나올 텐데 안 나오네 이거는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대본을 쓰기 전에 대본을 읽기만 하고 만년필을 확인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런,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조금 죄송하네요 네, 잉크 자체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잉크는 살짝이, 솔직히 말해서, 어, 그냥 F촉이다 보니까 살짝 두껍다는 느낌은 없지 않아도 되거든요.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사인용으로 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사인용으로 쓰기 딱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드잎, 약간 하드잎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드잎 특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힘을 주어도 약간 잘 벌어지지가 않아요. 잘 벌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두께 주절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드님이고요그 다음에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내장이 되어 있어요. 컨버터 같은 경우는 내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컨버터는 내장형 컨버터여 가지고 컨버터는 따로 서지 않으셔도 돼요. 컨버터 따로 서지 않으셔도 되고 안쪽을 보시면 항동 재질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잘 녹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물기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끼우더라도 항동 제질이라서 녹슬지도 않고요. 다음에 촉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평범해요. 촉 같은 경우 는 평범하고 촉 같은 경우 아무런 문양도 없는 평범한 촉입니다. 네, 그리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약만 오천 원에서 만 오천 원에서 만 칠천 원, 이만 원대 사이였나 어쨌든 이만 원 사이로 전기역을 하고 있고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그냥 사인용으로 사인용 가볍게 들고, 가시, 들고 다니실 분들한테는 좋은 만년필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필기용으로 쓰실 분들한테는 조금 비추천드리는 만년필인데요그 이유가 뭐냐면 애플 쪽으로서 매우 굵직굵직하고 어, 영어 필기체를 쓰실 분들한테는 조금 좋으실, 도, 좋으실 수도 있는데 어, 한글을 쓰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볼수 있어요 제가 일기를 읽어 가지고 매일 쓰거든요 매일 쓰는데 조금 어려워요 한글을 쓰기에는 그래 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영어를 쓰시는 분들한테 추천 드리는 만년필이지만 어, 그냥 일반적으로 한글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비추천드리는 만연필입니다. 어,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여기까지 파마니의 파비앙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